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웃음>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어, 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더보기란에 설명해놓을테니 그 더보기란에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소개할거는요 이게 세종의 핸드폰인데요 네, 이 세종 핸드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 2고요. 다음 또 하나는 아이폰 SE 2고요. 또 하나는 LG의 LG 윙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볼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 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 제 사용 후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폴드부터 설명드릴게요. 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요. 좋아요. 다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 좋고 뭐 카메라 뭐 성능 같은 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성능 같은 거야 뭐 다른 테크 유튜버들이 테크 유튜버 님들이 전부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전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 않을 거고요. 일단 사용 후기만 철저하게 사용 후기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고 한 손에 딱 들기 좋은 사이즈긴 해요. 한 손에 딱 들기 좋은 사이즈긴 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이게 굉장히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무겁고 묵직해요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에서 흘러내릴 정도예요 주머니에 흘러내릴 정도로 무겁고 어, 그 다음에 화면을 펼쳤을 때 보면 일단 여기에 있는 화면을 펼쳤을 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장금 화면을 뜨고 이렇게 뭐 제가 저는 네이버 스마트 보드 따라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태블릿 모드를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이 가운데에 있는 요기 요 주름 같은 경우에는 뭐사람들 신경 쓰인다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신경이 절대 안 쓰이고요 저는 신경이 뭐 그렇게 막 많이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뭐 아니었어요 <웃음> 뭐아니었고요뭐그 외에 그 외에 뭐 카메라 성능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단지 몇 가지 흠 잡을 때가 있다면 일단 내구성이 매우 위험하다는 거. 제가 이거를 진짜 몇 번이고 떨어뜨릴 번은 몇 번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화 케이스를 끼우고 있는데 이 강화 케이스를 끼움에도 불구하고 떨어뜨렸을 경우에 이게 60만 원, 70만 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요. 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하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면, 앞면을 보시면 여기 앞면을 앞면 보시면 여기 앞면에 굉장히 많이 자주 저는 펼쳐서 쓰는 것보다 여기 앞면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앞면에서 키보드가 진짜 작게 나와요 키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보드가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키보드가 굉장히 작게 나와 가지고 여기서 비밀번호 치게 될 경우에는 어뭐비밀번호 오류가 난다거나 뭐타자가 잘못 쳐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 펼싱을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펼쳐를 쓰게 될 경우에 또 단점이 뭐냐면요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굉장히 짧아지고요 배터리 수명이 거의 뭐한 3시간 정도 그냥 펼쳐만 놓고 있어도 그냥 3시간이면 훅 달아버려 가지고 충전기를 꼽아 놔야 되고요뭐그 점에서 상당히 조금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그 외에는 딱히 불만이 없었어요 뭐그 외에는 뭐 요런, 요런 부분에 먼지가 잔뜩 낀다는 정도 이런 부분에 먼지가 잔뜩 낀다는 정도만 뭐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그 외에는 딱히 불만이 없었어요 네뭐 218기가 256기가 단일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단점을 많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라고 그런 부분에 단점못 느꼈고요 그 다음 아이폰입니다 저는 아이폰 SE2를 SA, 쓰고 있는데 SE2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닉 A14 칩셋이 들어갔죠 뭐 제가 지금 애플워치도 사용하고 있는데 애플워치는 나중에 다시 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연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연동성이 굉장히 좋고 어 연동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삼성이랑 LG랑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연동성이 좋아요 연동성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맥북을 제가 사촌 누나걸 뺏어서 써봤는데 연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에어, 에어드랍 에어드랍 기능으로 그냥 쑥 올리면 쑥 올라가고 쑥 내리면 쑥 내려와요 그게 정말로 좋고요. 에어팟 에어팟도 에어팟 프, 제가 에어팟 어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는데 에어팟 뚜껑을 딱 열자마자 바로 이게 연동이 되는 그런 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램이 상기가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뭐 리프레션상이 많네뭐 그래서 뭐램 용량이 작아서 뭐램 용량이 짜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리프레쉬 현상이 겪기도 전에 최적화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최적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안드로이드 기존 같은 경우에는요 안드로이드 기존 같은 경우에 이게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이제 렘 용량을 늘린 이유가 얘네들이 발 최적화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적화를 못해 가지고 렘 용량을 늘려서 리프레쉬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라 속셈, 속셈인 것 같은데 애플 같은 경우에 는 리프레쉬 현상이 있긴 있는데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앱한 두개 정도 띄워놓고 스위일 정도는 돼요 충분히 되고 지문인식 요 지문인식이 땀이 묻어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아요 부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요, 요 저측에 여기 지문인식이 있잖아요 요 지문인식이 굉장히 버벅거려요 땀이 조금만 묻어 있어도 요 지문인식이 제대로 안 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폰 SE2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전혀 그런게 없어요 손에 땀이 어느 묻어 있어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인식이 되, 되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인식이 되고 그냥 화면 밝기 좋고 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진동을 했다가 뭐 햅틱 진동을 했다가 소리를 했다가 진동을 했다가 소리를 했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 어그 외에는 뭐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는거 정도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것은 LG윙 이에요 LG윙은 제가 산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LG윙에 대해 설명을 할건데 LG윙 같은 경우에는 뭔 생각만 든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욕하고 싶은건 아닌데 LG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용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뭐 물론 화면이 넓어 가지고 이게 쓰이기는 정말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열어 가지고 뭘 어떻게 쓰라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장점을 꼽으라면 일단은 어 제가 움직임제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내년에 내년부터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올해 내년부터 어쨌든 내년부터 제가 카메라 이제 바깥에서 브이로그를 찍을 계획이 있거든요. 브이로그를 찍을 계획이 있는데, 제가 여기 짐벌 모드가 있다고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짐벌 모드가 있다고 해서 잠시 영상 촬영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그 영상 작업, 영상 촬영물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영상 촬영물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짐벌 모드에 있어서, 짐벌 모드 빼고는 시체인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체인 핸드폰인 것 같고, 지문인식, 뭐, 이런, 거, 화면에 섭취되어 있다, 이런 것도 좋고, 뭐, 다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단점을 꼽았던 거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름이 안 부착되어 있었다는 거 필름이 어 여기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름이 제공이 제공이 되거든요 제공도 되고 붙어져 붙어져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붙일 필요성은 못 느꼈는데 뭐 물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강화 필름은 무조건 붙여야 된다고 보지만 뭐요 같은 경우는 기본 필름을 제공을 해줘요 해주는데 해주는데 정말 한숨이 나오는 걸, 이거를, 저 제가 알아서 붙여야 돼요. 제가 알아서 붙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한세 번인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사가지고, 결국에는 매장에 가서, 붙이,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매장에서도, 겨, 그, 매장에서 제가 따로 구매한 필름이 총네 장인가 됐는데, 그네 장을 모두 다 쓰셨어요. 다 쓴, 다쓴 다음에 겨우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단점으로 꼽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의 경우 마감 자체는 굉장히 잘 해놨어요. 마감 자체는 굉장히 잘 해놔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좋게 좋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화면이 돌린다는 것 자체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넓어진다는 거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 연동성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뭐, 물론 요즘은 갤럭시에서 이제 윈도우 바로 연결이다 해가지고 그런 연동성도 이제 어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연동성도 이제 있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윈도우랑 연결하는 거를 컴퓨터 연결하는 거 한번 써봤는데 이렇게 핸드폰이 켜지더라고요. <웃음> 핸드폰이 켜져서 그냥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핸드폰을 만지나 컴퓨터로 만지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냥 핸드폰을 원격 조종한다는 하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 연동성이 정말 좋아서 그냥 내려받고 올려받고 그냥 뭐아 애플 애플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연동성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튼튼한 거 빼고 솔직히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안이고요. 혹시 궁금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